떠오른 그 얼굴 위로 추억을 이어 붙여본다 어느새 쌓아올린 마음의 집 하나 소리 없이 눈에 닿아 비가 내리 젖은 하늘을 보다 흘러내리 너를 담는다 슬픔에 젖어 비에 잠겨 너를 데려와 꿈꿀 수 있기를 너를 기다리는 조리터지 우리의 추억 조각들을 하나하나 새겨 넣내두눈 속에 널 꼬가는 채로 기억할게 온밤 하늘을 수놓 빠른 빌 눈들 속에 흐트러진 우리 모습에 아픔에 묻힌 심장 끝에 너를 비우고 만날 수 있기를 너를 잃어버린 다 우리의 터지 우리의 추억 조각들이 하나 하나 새겨 넌내두눈 속에 널꼭가는 채로 기억할게 온밤 하늘을 수놓은 널 만일이라도 꿈에서라도 널볼수 있다면 굳게 다쳤던맘이 무너져와 너로 가득한 내가 이리저리 터진 우리의 추억 조각들을 하나하나 새겨. 온밤 하늘을 수놓은 널 지우고 또 지우고